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홍대에 있는 제가 전시한 생일카페 전시장을 찾으러 갑니다 좀 이상하네요 항상 받기만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주최를한 거잖아요 주최자가 방문해서 이렇게 보러 가는데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냥 시안 느낌이나 구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실행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 좀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좀음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잘해놨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 언제 언제인지가 다 기억이 나요 이거 다 퍼스트룩 잡지거든요 퍼스트룩에 와가스때 때 이제 대만 팬미팅때저본 건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이걸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카롱은 잘 먹었네 오랜만야 카페 괜찮아요? 아, 네. 다행이다.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여기선못 하겠고. 약간 지러. 아, 네. 솔직히 미리 와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촬영이 풀이라서 못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된것 같고 많이 와주고 좋아해줘서 너무 만족스럽고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가 얼굴 보고 싶었던 은데아 그걸로 되게 만족했지 아진이 가장 행복해 진짜. 고다카 어 생일 축하해! 축하축하해다오 축하합니다. 축하축하합축하합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다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놀람이> 아아아 하다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진짜> <놀람이> 걱정도 되게 컸었거든요 음, 많은 분들이 또 오실까 아니면 뭐별탈 없이 마무리 될까 걱정도 되게 많았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되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낀 거 보고 저도 굉장히 조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받기만 하고 해준 게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움이 컸었는데 이번 정말 큰맘 먹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고 싶어 져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된것 같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저의 생일 카페에 열었던 그첫 번째 목적이 우리 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잠시나마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왜?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잖아요 예, 충분히 배도 부르고 행복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제가 방문했는데 못보신 분들이 굉장히 너무 많이 아쉬워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쉬운 을 제가 어떻게 또 뭘로 달래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와 볼 기회들을 만들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볼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페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